504의 약수야. 얘는 270의 약수야. 그러면 세안을 한번 생각해봐. 이둘다 N이 같은 거야. 근데 얘는 270의 약수고 얘는 어, 504의 약수래. 그럼 공통점을 찾아야겠지. 이건 이게 N이니까. 그러면둘이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 여기 힌트. 가장 큰수 그랬어. 그렇지. 공약수지. 뭐고 뭐의 공역수? 네. 누가 누구 최대 공약수 어, 270과 5 8 그렇지. 대박. 잘하고 있어. 자, 확실히 이해했어, 너가. 자, 그럼 너가 마저 풀어줘야겠지? 네. 어? 예? 3으로 까요 3으로 될것 같아. 네? 네? 3? <웃음> 38에 24인데? 3, 8에 24니까 33 36 8자 여기에 보면 그렇지, 그렇지 또 약분 되죠? 3 단. 여기0 0 300 3고 오, 시작! 부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정수고, 여기가 정수가 아닌 들이 그렇지, 잘하네. 어, 예를 들면, 0.3 오분에 이, 이런. 거.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정수는 또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잘 그렇지 잘한다 오 대단한 실력인데 어.